라이벨의 106번째 리뷰 짠 동대문 엽기 떡볶이 엽기 로제 떡볶이 가격은 16,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엽떡의 신메뉴 엽기 로제 떡볶이인데요 맛은 두가지로 선택 가능하더라고요 오리지널과 착한 맛 저는 오리지널의 떡볶이로 선택했습니다 먹어볼까요? 색깔도 원래 엽떡보다는 좀 영롱한 중앙빛이 도네요 음, 어 괜찮은데? 엽떡 오리지널 맛보다는 목넘김이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네요 야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아 이게 뜨거울 때 먹을 때는 매운맛이 많이 느껴졌는데 이게 식으니까 로제 맛이 또 많이 느껴져요 적당히 매콤하고 거기에 고소함까지 있는 그런 맛인데요 최근 떡볶이 업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맛이 로제 맛인데 엽떡도 이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신메뉴를 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에 내놨던 그 짜장 엽떡처럼 사라지는 메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엽떡 특유의 매운맛과 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크림이 들어가면서 고소한 맛이 더해지더라고요 이 소스도 되게 꾸덕꾸덕 진하니 괜찮더라고요 재구매 의사는 있어요 하지만 여럿이서 먹을 가정하에 왜냐하면 이게 먹다 보니까 저는 좀 물리더라고요 만약 저 혼자서 다시 시킨다면 차라리 엽떡 오리지널 맛으로 시키고 남은 엽떡을 가지고 새크림 베이컨 채소 여러가지 넣어서 만들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게 더 맛있긴 하거든요 <웃음> 원래 엽떡은 남은 것도 맛있잖아요 안녕 그런데 확실히 모든다 전바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괜찮게 먹었는데 어떤 리뷰 보면은 향이 이상했다 아니면 이맛도 저맛도 아니었다라는 글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근처 엽떡이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제 리뷰는 참고만 해주세요. 남은 어, 소스로 좀 우유 좀더 넣어가지고 파스타나 아니면 뭐 리조또 아니면 중국당면 이런 거 넣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음, 남은 밥이랑 김가루 좀 넣어주고 참기름 살짝 넣어서 비벼 먹어도 벌써 맛있다. <웃음>